제가 오늘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저는 오늘 터키 항공을 타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목백에도 샀어요. Locate the nearest sign, which may be behind you. Hey, there it is! Ow! 안녕하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터키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11시간 55분 걸려서 도착했고요. 지금은 리라로 환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리라가 그렇게 폭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싼지 한번 물가를 자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은 되게 빨리 통과했어요. 그냥 여권 한 번만 보여주면 되는?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들어왔습니다. 리라 환전을 해볼게요. 내려갔어. 지금은 1 리라에 186원입니다. 또 내려갔어요. 100달러를 환전해보겠습니다. 음, <웃음> 귀여우신 직원분이십니다. 여기 터키 국내산 라운지예요. 터키공항 라운지가 되게 넓어요. 물. 네 진짜 나로어 와 우리를 위해 오셨대요 여기는 입국 절차가 진짜 간단합니다 보통은 여권 심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이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짠 이렇게 꽃까지 주셨습니다 <웃음> 너무 귀여워 귀 <웃음> 갑시다 어 여기다 집 놓고 가는 건가 봐요 그쵸? 그러다 봐요 야 인사하는 거지 아, 데 인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인증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또 뭔가를 주십니다 땡큐 와또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짠와 비즈니스, 파지 네. 그 다음에 모자 주셨고요. 와, 모자 예쁜 언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저는 다잘 어울리죠. 아, <웃음> 그죠 단체 티 뭔가요? 단체 티 와. ARI. 와. 지금 늘나서버티목이됐요 그냥 고 네, 적으로 그런 이기스무입니다 시간? <러시져> 완전 유명하신 포토그래퍼님이십니다 안녕세요면은워